꼼꼼하게 일을 마친 후 아버님 그러면 지금 이 컨테이너에 아니 자연이 어, 어디를 그렇게 아 말벌 같은데요 아요 말벌 때문에 그렇게 부리나케 뛰어 가신 거군요 말려놓으신 거예요? 아예 어디 가세요? 어, 저는 말벌이 우리 벌벌 자가려고 좀 전까지만 해도 수줍어하던 자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말벌로부터 일벌을 사수하고자 하는 집념만 있을 뿐인데요. 이러면 바로 약주가 되는 거죠. 응. 오케이 오늘은 그거 마포두부 만들고 싶. 그리고 팬케이크, 전, 고기 전도 만들고 싶지만 마트 투어 할 때는 마지막 선택했어요. so 이거는 아마 오늘 안먹고마지만 이거 샀어요. 요거트. 음식 겠다 오늘은 고기 먹자. 왜냐하면 깜짝이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자. 짜잔. p a n j m b i has <laughs> the p a n j m b i go. What's <laughs> t c a l m e d h What kind of meat this is? Choga, chogairo. Okay. Anyways, let me eat first. Have a eat.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맛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음! 쥬시! 으아, 쥬시! s e s 오일 참기름 uh, wasabi 참기름 나 와사비 a b i s e 와사비 와사비 Mm hmm? It's oh, good. Oh, uh. and here. h e r s n j u c a n I? Do I have to wash this? Better wash this. Just a m i t t l 사실 있으면 진짜 맛있어. 음. 맞아. 진짜 맛있어. 그냥 한우보다 더 맛있어. 음. 음. 음. 이런거 조금만 메고 음 이런거 와사비랑 같이 먹으면 와! 무슨 수맛있요거랑코 같이 먹으면 어떡어요똑같아요 어떠, <목소리도> no difference 어 <목소리도>